완전한 자연 속에서 맞이하는 아침입니다. 너무 추웠어요. 새벽 시간 대 되니까 진짜 춥더라고. 일단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. 아침은 알아서 해 먹는 거가요 15분 걸린다고 해서 커피도 아, 진짜 하려고. 아큰 바이다. 산이라서 또 습기도 엄청 잘 있어서 양말도 음. 저어졌어 나도 아까 양말딱신에 축축하더라 <웃음> 아 괜히 딱딱하게 <씨>. 나 <웃음> 아침 아침 계란후라이를 해주것입니다분다새가 <웃음> 아니야? 어저께 없었잖아 <웃음> 오케이, 응? 카카카 아보카도, 아 아보카도, 반찬에 춤을 예쁘게 해주시네 응. <놀람> <놀람> 이 친환경 숙소와도 이제 안녕입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은 치앙다오에서 유명하다는 화요일에만 열리는 마켓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잠깐 들렀다가 치앙마이로 다시 또 오토바이로 한 시간 가량 달려야 됩니다 <목소리> 아 근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켓을 해놓으니까 살짝 위험하다 오늘 음, 네, 하나에 25밖에 보통 4 0만에 아니야? 생각보다 진짜 커요 길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쫙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근데 약간 애매해 뭔가 그 약간 치앙마이 토요야 시장이나 일요야 시장에 비교하면은 아기자기하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바자 느낌? 대문시장 <웃음> 어. <웃음> 약간 로컬들 생필품 사는 곳. 일단 여러분 치앙마이보다 훨씬 싸요. <목소리> 털 복슬복슬한데 백받이에요. 음, 음, 싸잖아. 이거 님만의. <목소리> 엄청 싸네. 어, 근데 진짜 돈안될것 같은데 여기서 한달 살기 하면. 재료 다 사다서 어. 집에 다해 먹고 하면. 아니 밖에 사 먹어도 근데 싸어 그러니까 한 끼에 25잖아. 하늘이 아쉽긴 해서 빠이는 그냥 가만히 하늘만 보고 있어도 되긴 하는데. 치앙마이랑 가까워가지고. 네 저희는 지금 이제 화요 시장을 구경을 마쳤고요. 한 시간 반에서 한두 시간 정도의 거리를 다시 치앙마이로 출발합니다. 너무 뜨거워요 지금. 조금 더구경하려면 구경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.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제보다 더 뜨거워요 지금 겨울인데 날씨가 아주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첫 구독자와의 만남을 끝냅니다 치앙다오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서 일단 빠이빠이하고 각자 집에 가서 쉬는 걸로 했습니다 <웃음> 네, 여러분 오토바이로 1시간이 넘게 햇볕을 계속 받으면서 운전을 하면서 오다보니까 어지럽고 막이렇더라고요 근데 또 마침 어저께 찍어놓은게 너무 많아 어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만 몰라, 어느 쪽인가 뜰 거예요. 어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17분짜리 영상이 나왔습니다. 아침에 시장을 갔다 온 다음부터는 쭉 편집과 휴식을 취했어요. 그러니까 오늘 기록은 끝! 나죠?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.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오늘 기록 끝! 그럼 내일 봐요!